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. 어, 약간은 또 든든해지고 지금 이런. 발볼이 어, 사이클이 너무 좋은 데요 한담이 선수가 뭘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. 아, 네. 답답하죠. 그, 네. 네, 턱걸이 선수가 계속해서 한담이 선수를 보고 있고 뭐이 방패 격동으로 뭐 이속 뭐 그, 감소 그리고 공속 감도도 걸고 있고 빵 맞으면 빵 네. 안돼. 아 네, 각성기아열의 신장을 워로드가 떴거든요 지금. 자, 아, 육복. 한담이 그리고 레오누곱 선수까지 같이 예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럼블러 아 콤보가 지금 너무 좋아요 이거 워룻 콤보 아껴주려고 예. 딜볼 블레이드가 좀더 확실하게 제거한 느낌이죠 겨울보리 선수가 딜각을 잘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툭벌이 예, 선수가 앞쪽에서 상대를 마크하는 가운데 예 비집고 들어가서 딜을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, 있습니다 예. 아 자기 피킹때 스페이스로 잘 빠져나오고 음. 지금 팀원 합이 너무 잘 맞아서 오히려 파이리 쪽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알죠?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어쨌든 그 이전 그 교전에서 어, 완벽한 이 교전 패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가져가줘야죠 킬을. 아 지금 카스가 너무 잘 들어가서 이거 버텼습니다 나오는 타이밍까지 시간 벌수 있어요 아 어, 감전! 그걸 문진 쪽이었어서요 아 버티는 데는 그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 이거 근데 꽃, 아, 확실하게 잡으려고 지금 무궁권까지 투사를 했거든요 네. 일단은 뭐 축복이 아까 들어간 상태에서 딜이 완벽하게 들어가지는 않은 모습이었는데 네, 그럼에도 턴을 일단 가져놓았고요 어 이러면 어어 오는것 결국 타이밍에 기공사 볼수 있죠 기공사 볼수 있습니다 네 롤레이드가 나오니까 홀리가있을가 뛰어지고 그리고 차징슈터 선수도 각을 네. 정말 예쁘게 보고 있고요 자이 타이밍에 지금 박성기 써서 킬 하나 만들어 내야죠, 내야죠. 네, 태희 시도 잡았어요. 차징 터가 턱걸이, 턱걸이, 턱걸이, 턱걸이 파 창창 한이 한땀이, 한땀이, 한땀이, 한이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. 한땀이 떴어요. 아 이러면 넘블러가 아한 세트 앞서 갑니다. 자스케볼까요 확실히 네 겨울 보리가 데미지를 좀더 많이 넣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한담희 선수를 얼마나 많이 노렸는지도 확실히 표시가 되네요. 예. 상대 그 가지고 있는 2점을자 어떻게 파이리가 극복해낼지 보죠. 시작됐습니다. 예. 자 레오는 꼬비 다시 한번 여기. 아 기본 사기 동물이죠. 박성기를 바로 쓰고랑 물러? 아 약간의 체력적 불이함을 극복하면서 들어가는 건데요 호나디 어, 소닉 위에 네 어차피 지금 금강성공 3단계였기 때문에 예 네, 그거에 맞춰서 쓴모습이고요3단이 네. 살기 위해서 일단 뛰어주면서 지금 살짝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은근슬쩍 맞아주는 차옥 하다가 뒤쪽으로 아 여기 그래도 한번 물렸어요 조금 마스터가잘 물었죠? 나야 초풍각 자이 타이밍에 딜... 아... 어스키 교환도 잘했어요 지금 예? 피하면서 네 박성기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돌보리 선수가 예 뒤에 이어지지 않도록 한담이 선수 막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뭐, 마일스톤 아. 빠졌어요 마일스 빠졌어요 그쵸 그쵸 한담이 선수에게 물리면 이게 답이 없는건데 결국에는 금강 성공 타이밍이 이제 한번 돌아오는 타이밍에 박성기를 쓰면서 아마 퍼부을거거든요 네 18회차 어한남이 선수 이거 위기예요. 한명 교환돼서 체력도 적고 일부러 살려주네요 혹시 약간 방생하다가 잡기? 어쨌든 타이리는 예아 오세요 잘 버텨서 버텨어. 이거 오히려 역으로 블레이드 끊어내면 블레이드 끊어내면 와 짜피 생존력은 예꽤 많이 보여줬는데 이건 갈 거예요. 어차피 그쵸. 결과적으로는 일단 너무 딜스킬 많이 나왔어요네어 신성공 그대로 받았습니다. 도덕관 네 이것도 어쨌든 버텼고 보호막으로 네? 지금 잘 그, 무력화했죠 한다미가 그러면 양방에 터트려야 돼요 16강을 기억해야 돼요 한다미 자 그래서 금강성거까지 켜져있고요 아아 한다미가 결국 버티지 못하나요 좀만 기다려 그래도... 좀만 기다려 훈나라서 차징슈터까지 네. 끊어내도 네 그래도 이제 한 명을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네, 났지 않습니다 그... 겨울, 우리 블레이드가 버티죠! 각동기 발사! 아... 쉽지 않습니다! 발사! 이대로 끝납니다! 어, 확실히 아... 피해가 제일 많죠.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냐면요, 네. 어려웠냐면요. 은 그러니까 받은 피해량은 제일 많이 받고서 질량 자체가 현저하게 너무 줄었어요. 음.